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레노버 노트북 잘 아시죠? 싱크패드, 리전, 아이디어패드 등으로 유명한 세계 PC시장 1위 브랜드 레노버가 프리미엄 노트북 브랜드인 요가 7세대를 출시한다고 해요 와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장비 때문에 가장 고민이었는데요 장비가 비쌀수록 좋을 순 있지만 그게 완전히 정비례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취미로 시작하는 건데 장비부터 갖추고 시작하려고 보면 아무래도 진입장벽도 높아지고 부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레노버 요가 7세대 노트북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 초보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정말 딱인 제품이더라고요 가벼운 영상 편집과 렌더링은 물론이고 슬림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서든지 편집이 가능하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번 레노버 요가 7세대 노트북 라인업은 요가 슬림 9i, 요가 슬림 7i 카본, 요가 슬림 7i 프로, 요가 슬림 7i 프로 X, 요가 7i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특히 이번 요가 7세대 라인업 중 요가 슬림 9i, 요가 슬림 7i 카본은 인텔에서 정한 프리미엄 노트북 기준의 테스트를 통과한 노트북에만 부여되는 인증마크인 인테리보 플랫폼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노트북 어떤 게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은 인테리보 플랫폼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프리미엄한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제품들을 포함해서 요가 7세대 라인업 제품들은 최대 12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스가 탑재되어 영상 편집 같은 고사양 작업에도 아주 적합하다고 하니까 정말 크리에이터 맞춤으로 나온 제품들인 것 같아요. 특히 요가슬림 7i 프로 X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외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고 엔비디아 스튜디오 인증까지 받아서 진짜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노트북이에요. 요가슬림 9i와 요가슬림 7i 프로 X는 국내에서 처음 출시되는 만큼 기대도 많이 되고 주목해볼 만한 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자제품들은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글이나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레노버의 요가 7세대 출시를 기념해서 7월 27일 수요일부터 7월 31일 일요일까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런칭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이 런칭행사에 참여하시면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행사에서는 제품 체험뿐만 아니라 인생 영상존에서는 여러 배경을 선택할 수 있는 크로마키 촬영 후 편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직접 편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브이로그나 크리에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촬영도 해보시고 편집도 경험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레노버 요가 7세대 제품은 우리 미래 크리에이터에게 적합한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런칭 행사에 참여하시고 참여한 내용을 브이로그로 찍어서 업로드하시면 우리 미래 크리에이터에게 너무 필요한 요가 노트북을 요가 노트북을 증정한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27일에 방문해서 찍을 예정이에요 평소 브이로그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참여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7월 27일 수요일부터 7월 31일 일요일까지 영토포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되는 요가 7세대 런칭 행사를 방문하시고 행사 방문기를 담은 브이로그를 해시태그와 함께 8월 12일까지 유튜브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당첨자 경품거로 1위는 요가슬림 세븐 나이프로 2위는 레노버 포터블 모니터 3위는 요가 마우스를 증정한다고 해요. 금천작용품이 정말 좋으니까 브이로그 유튜버 분들이나 이제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꼭 런칭 행사에서 만나요 안녕